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할로윈을 맞이해서 자라에서 할로윈 쇼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룩은 오간자 블라우스하고 레더 플리츠 스커트거든요 자라에서도 이렇게 예쁜 오간자가 나왔는데 카라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피터팬 카라예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블라우스는 뒤편에도 보시면 다 마감이 단추로 되어 있어요 혼자서 못해가지고 제가 막 블라우스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막 생쇼를 했어요. 앞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한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섹시해요. 너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보여요. 그래서 너무 보이는 것 같으면 안에 좀 탑을 입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 이 블라우스를 입어주면 좀덜 보이게 좀덜 민망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한 이 레더 플리츠 스커트도 잘할 건데 이런 식으로 랩으로 해서 싹 마감되는 거고 이게 예쁜 게 뭐냐면 랩스커트인데 안쪽으로 살짝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 스커트를 입을 때 주의하셔야 할점 안에 속바지 그리고 꼭 스타킹을 신어 주셔야 됩니다 이 스커트가 생각보다 랩으로 교차되는 게 많이 없어요 면적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바람이 훅불때 안에가 확드러나는 그런 불쌍사를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할로윈인데 그래도 난좀 고급진 느낌을 내고 싶다 할때 저는 1번 룩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룩은 레이스가 포인트인데요 이 레이스 티셔츠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라에서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입은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레이스가 제가 지금 입은 레이스거든요 이렇게 위에 부분이 예쁘고 좀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 자체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고급져요. 실제로 입었을 때에도 이게 스판기가 그리고 있어가지고 입을 때 너무 편하고 입고 있어도 너무 편해요. 소매 부분도 이렇게 다 고무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디테일을 만들어놔서 너무 예쁘고 여성스럽더라고요. 진짜 여성여성한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레이스를 봤어요. 보시면 목이 좀덜 올라와요. 그리고 이 레이스는 세로, 가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망사다라는 느낌? 근데 요거 입기가 좀 불편해요. 요게 여기까지 목이 늘어나는데 사람 얼굴이 이것보다 더 크면 안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입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입었을 때좀 고급진 느낌이 아까 그레이스가 조금 더 고급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마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끝에. 홈매 부분이 그래서 뭔가 좀 특징이 좀 덜하다는 느낌? 두루두루 입을 거는 저는 요게 조금 더 두루두루 입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걸로 코디를 했고요 베이스를 입으면 너무 비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어우 민망해 우리 할로윈 파티 갔을 때뭐 먹으려면 좀 배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민망한 부분을 가리고자 이런 식으로 슬립 드레스를 제가 같이 매치를 했어요. 앞에가 살짝 셔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혀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가슴 라인, 진짜 속옷 라인에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서 속옷을 기가 막히게 가려줘요. 이 드레스는 기장이 저는 키가 1 6 1인데 저의 발목에서 한 10cm 정도 올라오는 정도에서 끊겼어요. 이 드레스의 특징은 바로 뒤에 쪽에 있습니다. 와우! 스퍼였어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섹시해요 나는 너무 과한 노출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난 보여줄 건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두 번째 코디를 입으시면 딱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드레스는 이 벨벳 드레스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시스루가 들어가 있고 벨벳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피스라서 뭐 이거 저거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거 하나만 딱 입으면 끝나요 제키 161에서 무릎에서 한 5cm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짧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부담스럽게 막 어디 가면 수그리지도 못할 정도의 기장은 아니에요 할로윈 파티 가는데 얼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온성이 있는 벨벳 제품들을 입어주면 그렇게까지 덜덜덜덜 떨면서 할로윈을 즐기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룩은 바로 스펙! 글의 그래 잔치예요 와우 진짜 화려해요 난 진짜 완전 튀고 싶어 나는 내가 퀸이야 이런 느낌 내고 싶으시다면 전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냥 주저 말고 그냥 사세요 여러분 파티 가면 조명이 되게 많잖아요 이 조명에 내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기장은 살짝 짧아요 허벅지 반 정도 오는 기장이었고요 정말 파티 연말 파티 때도 이런 거 입어주면 대박일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거지. 안 쳐다볼 수가 없어. 반짝반짝 빛나서 와. 튀고 싶으신 분들 내가 그냥 짱 먹고 싶다. 나는 그냥 할로윈 파티 가서 모두가 나를 쳐다보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주저 말고 그냥 이 드레스 하나 추천드릴게요. 더 이상 딴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드레스 하나면 돼. 끝났어, 끝났어. 마지막 다섯 번째 룩은 프린세스를 원하신다면 그냥 이 옷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라의 블랙 드레스가 두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드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레이스 패턴이 너무 예뻐서요 여러분 보이세요? 굉장히 클래식하죠? 이게 지금 시스루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물론 시스루는 시스루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다 시스루도 아니고 뭔가 야한 느낌이 없어요 얘는 팔 쪽도 이렇게 시스루고 가슴 쪽만 이렇게 시스루고 밑에는 다 안에 이너 드레스가 쭉 밑에까지 다 있어요.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발목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되게 야하다, 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와 예쁘다, 고급지다, 봉주네좀 이런 느낌? 이 패턴도 보시면 조금씩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살짝 살짝 다르게 그래서. 요 밑까지도 에쭉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바닥 부분까지 이래서 안 예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이렇게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크림 컬러의 레이스가 다 박음질이 되어있다 보니까 디테일이 나는 그냥 공주처럼 보이고 싶어. 그게 나의 코스프레야. 그러면 그냥 이거 입고 가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다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 입고 가시면 끝납니다. 저는 이거 기장이 저한테 사실 길었어요. 화면에 다안 나오지만 저한테 조금 끌렸거든요. 저는 키가 161이라 살짝 끌렸는데 키가 더 크신 분들은 안 끌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키가 좀 작다 하시면 완전 굽 높은 거를 신어서 이태원의 모든 먼지를 이 드레스가 다 먹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라에서 나온 할로윈 특집 의상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쇼핑 되시고 즐거운 할로윈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안녕!